제가 하도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 비판을 하니까 이번에 윤석열의 3일절 발언을 두고 뭐 문재인 욕하는 거랑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부탁드린다나 뭐라나 하여튼 아주 뭐별 똥들을 싸고 있는데요 결국 더 나쁜 놈 있는데 비판 안 하고 뭐하냐 니가 그러고도 진짜냐 둘 중에 노선 하나 정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윤석열의 3.1절 발언은 결론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인식에서는 우리가 먼저 일본에 대해 지나간 과거 사에 연연하여 적대했고 우리에겐 사과도 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을 지금은 파트너라면서 마치 일본의 대변자처럼 말을 한 것인데요. 역사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의 사관으로 역사를 보느냐입니다. 일본인의 사관으로 역사를 보는 것, 중국인의 사관으로 역사를 보는 것,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의 사관으로 역사를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국인의 사관으로 역사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의 역사에는 반드시 강도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의 사관으로 보면 안되고 우리의 사관으로 역사를 대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일에 대해서는 공격은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의 경제의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한국 GDP가 일본을 첫 추월했습니다. 일본은 아베와 아소다로 등을 위시하여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010년대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비로소 2019년에 한국의 급소를 친다는 슬로건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기습하여 경제외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도체는 명실상부 한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 제작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끊어버리면 한국의 밝은 미래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현상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공격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제계도 힘을 합쳐 싸워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전제부터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현재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고열을 빨기 위해 빨대를 꽂고 일본을 무장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며 마치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데려다 일본 앞에 세우고 굽실거리고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진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강해지자 사과를 했고 한국에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아서라 말아라 이런 말을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게 대통령이 그럴 때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외에도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맞게 우리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전 정권처럼 감히 함부로 우리 역사를 팔아넘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보수가 부패했서도 이런 걸로 나라는 안 팔았었어요. 보수가 부패했을지언정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일본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 존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다변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과 경제 협력을 하고 여기저기 활로를 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중국과 결별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미국은 한국을 혹으로 생각하고 뼈까지 발라먹습니다. 정작 미국은 중국과 싸우는 척하면서도 비즈니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제관계에서 특히 미국이 한국의 탈중선언과 그런 행동에 우리에게 무슨 의리를 느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뼈까지 발라먹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중국을 이용할 땐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정권은 흔들리는 한국에는 특히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땐 벌써부터 이것저것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각별히 경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중이라는 거는 국제정치에서 명분에 그쳐야지 굳이 반중선언을 하고 이런 건 옳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안하면서도 이득 볼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멀어질 것은 조용히 멀어지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소생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터넷에서 막 댓글이나 게시물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데 이게 사실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뒤에서 중국과 비즈니스 계약을 합니다. 최근에 동남아에서 반항 감정을 준동하고 있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정부는 확고한 기준을 딱 잡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냉정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미국과 일본 믿지 마세요. 미국과 일본은 깐부이고 여러 관점에서 힘이 약해진 한국은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너무 정치 유튜버처럼 됐는데 자 그럼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이게 원하시는 답이 됩니까? 좀 균형이 잡힌 것처럼 느끼세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되레 묻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저만큼 균형있게 사안을 바라보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은 정의롭잖아요. 워낙 정의로우시니까. 추미애도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겐 역사 팔았다고 하고 누구에겐 아예 말도 없이 쉬쉬하고 정의랑은 관계없이 팬덤 정치를 하자는 건데 그냥 가만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겐 큰 울림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움직인다면서 누구를 언론을 비난해도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보도, 선택적인 비평을 하는 것은 다 똑같죠. 저들이 뉴라이트면 유사 정의 사업을 하는 민주당은 아마 뉴레프트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하고 한통속이면 깨어있는 민주시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이고 가짜 뉴스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적폐청산은 안 해놨고 남은 건 맹목적인 숭배와 찬양뿐 아닙니까? 문재인은 식민사학에 1조 2천억을 퍼주고 가야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 사학자들을 탄압한 인물입니다 윤석열은 이 부분을 안 건들면 잘하는 것이죠 세간에 들리고 있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부하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문재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윤석열도 똑같이 식민사학자들 위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윤석열은 반드시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럴 일이 생긴다면 말이죠 만약 이 영상을 어떤 분이 보고 계시다면 간곡히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똑같은 짓을 하면 문재인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처럼 우리 고대사를 망치지 않게 안 건들면 잘한 겁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고대사를 바로 잡는다면 정말 선군이겠죠. 바로 잡기를 원하지만 그냥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아예 잘 모르면 아예 함부로 건들지를 마시고 누가 와서 이러자 저러자 하면 우리 민족 사학자들에게도 반드시 물어보고 공개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서야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대사를 바로 잡는다면 한국인들의 성군이 됩니다. 누군가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사랑이나 한가람 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구를 시켜서 욕심 한번 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하실 거라면 망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굳이 괜히 그 부분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건 또 뭐지? 하고 들여다봤다가 아나 비난했으니까 이거 그냥 중국과 일본에 팔아버려 이렇게는 되면 안 되니까요. 괜히 시비만 안 걸면 안 건들 수도 있고 잘만 하면 그 부분을 좀더 좋게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사람이 홍익인간 천부경을 그래도 중시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자가 감히 함부로 그 뜻을 반하겠습니까? 뭐 비선의 영향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그거는 차치하고 이미 백척간의처 한국 고대사를 지키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는 몇 가지 제약이 다릅니다 일단 신고와 싫어요 테러로 인해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는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댓글 알바다는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죠. 그리고 이상한 댓글을 쓰며 멘탈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저의 행동에 대한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괴이한 시도들도 합니다. 수익을 목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무너져버리죠. 아마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런 논평을 부탁했던 사람도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죠. 단순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의 부탁대로 이 논평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깜빵가자를 심는 행위예술가가 있어요. 이힌 사람이 된다면서도 여기 열심히 행위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침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텃밭에 저런 표를 심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거 톱질해가지고 망치로 못박아서 만들어야 되는거 매직으로 싹싹 써야하고 저런 헛짓거리를 즐기니까 혁명정부 5년 내내 거짓말만 치고 일 안하고 숨어다니다가 심판받은 것이죠. 저자는 어떤 이유로 저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누구를 묻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책이나 열심히 추천했죠. 그 사람의 행동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저는 국민들에게 정치에서 조금만 멀어져 있으라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리고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고 김어준은 조민을 출연시켰죠.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살아나왔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문재인의 부하이다라는 관점에서 봐도 문재인이 꼭 윤석열과 함께 합세해서 이재명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다르게 봐도 만약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게 보입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쪽으로만 움직일 테니 제이재명 잡고 나는 바줘 같은 아무튼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그렇게 의심되는 행동을 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은 본래 거짓말을 잘하고 겁이 많으며 소심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숨어서 활약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넥타이 색깔, 옷차림, 특히 문장 중에서 어느 단어를 뜬금없이 집어넣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즐기는 변태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윤석열의 발언에만 특수하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재인이 식민사학자들에게 1조 2천억을 지원하여 한국 고대사를 파괴했고 민족사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정의롭고 균형있고 멋있고 깨어있고 이쁘고 아주, 예? 아주 그냥 좋은 건다 하세요. 아무튼간 그런 당신들이 이거는 또 분노가 안와 안 들은 귀 삽니다 이거야 이거는 또 화가 안나죠? 화는 좀 나는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머릿속에 확 스치는 말이 하나 있죠? 쉿! 이건 쉬쉬해야 돼 이건 알려지면 안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이고 유사 정의론자이고 유사 정당 지지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쉬쉬하면서 묻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행위예술가는 핑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핑계를 생각해놨을 수도 요런 표스나 날리고 말이죠 또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일종의 행위예술을 하는 거죠 뭔가 이 문제로 심리적으로 쪼여오는 것 같으니까 약을 치는 거죠 핑계될 준비가 이미 됐다는 뜻인지도 모르죠 어떤 핑계를 듣든 간에 여러분은 이 사실 자체를 용서할 수 있나요? 있다고? 그럼 윤석열은 용서할 수 없고? 첫 때가 왜 극단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라를 파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럼 쉬쉬하는 게 아니고 언급을 하고 이성적으로 행위예술가를 평가해야겠죠. 쉬쉬하는 사람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거나 나라 망치는 간접적인 공범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틀린말 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사람이 개도 아니고 그냥 개처럼 본능적으로 짓기, 짓기부터 하지 마시고 거울 앞에 딱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하고서 댓글 다세요. 행위예술가의 다음 행위예술 작품은 무엇일까요? 생렌즈 끼고 보지 마시고 우리 같이 그걸 꿰뚫어보는 눈가를 가져보아요. 여러분, 비슷한 행동을 두고 누구의 매국은 매국이고 누구의 매국은 애국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괴상한 행동 꼭 성찰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예? 국민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는 거 맞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속아서 여러분께 동조를 한다 해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유사 행위자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시려면 뭔가 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 나는 그냥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노선만을 선동한다.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은 들먹이지 말고 정의를 들먹이며 선동을 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